안녕하세요 워라신나의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옷은 뭔가요? 이거 저희 또 젊은 중에 저 팬글럽이 또 이거 꼭 입고 나와라고 해서 자기 대박 날것 같다고 해서 입었는데 나중에 빨주노초파 한번 무지개뼈스로 만들어오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 나 입었다. <웃음> <웃음> 입었다. 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오래 애기씨, 저희 옷이는 신도분이 조금 젊은 층이 많잖아, 많으시거든? 네. 근데 이거를 꼭 입었으면 좋겠다고 새해에 복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협찬을 했는데 진짜 빨주노초 파란보 맞춰오면 안 돼요. 나 입었어요. 네. <웃음> 아유, 꽃길만 걷고 싶다고 저번에 내가 영상에 꽃 달았잖아 그래갖고또꽃 해가지고 이렇게 어... 보여? 올아 애기씨 어, 이 응. 입었다 꽃 네, 봐주셨으면 어, 좋겠네요 네. 그분들이 <웃음> 저희가 오늘 사주 <사정을> 한번 <웃음> 가는데 사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응. 여자분이시고요 응. 되 세다. 세다고요? 응. 띠게 든세. 기운이 좋아. 여자치고는 대차다. 띠게 봐봐. 띠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띠게. 대차다, 우렁차다, 이렇게 보여.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작년부터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요? 어, 자기 하는 일이 조금 삐그러지고 꼬꾸러지는 일이 있었고, 네네.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 응.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응,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냥 멘탈의 상처? 요 정도? 요런 걸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응, 만약에 상대방을 대립했을 때도,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좀 요런게 <웃음> 보여 아 그래요? 응. 그 정도로? 응. 오 그러면 이분 그 올해는 좀어때아 뭐지? 2022년도는 좀.. 토끼에? 2022년? 2 년도는 어땠을까요? 어, 힘들었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 이게 힘든데, 되게 보면은 내가 기상이 좋다, 좀 기운이 좋다 그랬잖아. 네. 이 사람 자체가 되게 기운이 좋아. 그리고 이겨내는 힘도 강하고 좀 드세다 요렇게 보여. 근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들어와서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자존심이 조금 세다 요렇게 보여. 그 힘든 게왜 힘든 거예요? 음,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요렇게 보여. 어. 응. 사람하고 뭔가 구설이. 응, 응. 구설이 있었어 말이 이렇게 말이 엉켰다. 응 요런 게 음. 조금 보여 본의 아니게 말이 엉키고 사람들과 소통이 있어서 조금 실탈래 음. 엉키듯이 요렇게 음. 했는데 그걸 억지로 풀라 보니까 더 엉켰다 요렇게 보여. 그래요. 근데 응. 본인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 응. 본인 잘못도 있어. 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만약 한 사람이 진지하게 다가왔다면, 자기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와야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대차게 들어왔다면 이렇게 조금 한 사람이 수그려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았어. 아... 어, 어, 억받자가 났다. 요렇게 보여. 아구가 좀안 맞아. 응, 응, 응, 맞아. 응. 22년도에는 응. 일적인 면은 좀 어땠을까요? 뭐? 일적인 분은 조금 꾸준하지 못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는데 원래 하던 게 있다 이렇게 보여. 음... 응. 맞 응, 원래 하는 게 있었고, 그냥, 잘, 이렇게, 완걸로 보여. 근데, 그런 게 조금 들어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겼다, 그래. 이 사람이. 이겨냈다? 어어, 어, 이겨냈다. 어... 그런 힘이 더 강해. 막, 이런 게 들어오면은, 혼자, 막, 이렇게 자책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되게, 음, 잘, 이겨냈다, 요렇게 보여. 음. 어... 응. 그럼, 막 앞으로도 일적인 면으로는. 응, 계속 꾸준할 거 같아. 근데, 막, 올라가고, 이런 힘은 조금 약해. 어더달대든지 흥행을 한다든지 대박이 난다든지 요런건 조금 약한데 끊어지지는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도 못해 이거 딱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못해 자기가 찾아야 되고 나서야 되고 뭘 이렇게 읽어야 돼 계속해서 응, 응. 최근에 음. 최근 최근이라고 하기엔 고 뭐, 아무튼 1년 안에 이분이 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그 논란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냈나 봐. 아, 그래요? 음, 음. 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음, 뭔가를 만들어서 내 뒤늦게 화들짝 뭐 이런 거 있어. 아... 음, 음. 아, 지금은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거를? 응, 음, 알고는 있어 응. 오, 그러면 뭔가 그래도 그게 반성을 할수 있을까요? 이분? 근데 내가 볼 때는 반성을 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이거를 반성할 일까지는 생각이 안들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응, 응. 오, 그러면 이분 금전적인 건좀 어때요?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거는 자기가 뭐야 이렇게 돌진을 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아직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되게 욕심 많아 어 욕심 많아 이 사람 근데 자기 욕심만큼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응, 응. 그러면 앞으로 채울 수는 있어요? 응 채울 수 있어 응. 아그 그 정도로 꾸준히 응. 일을 할수 있구나 응. 이분이 채울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씀씀이가 장난 없다 응, 응. 응. 응. 숨숨이가 응,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매는 거 좋아하고, 차는 거 좋아하고. 아, 응. 그래요? 응. 그러면은, 숨숨이가 너무 사치가 좀 있는 건가요? 응, 뭐, 된장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 아니, 많이 벌면 응. 뭐, 본인 뭐, 돈같지투자인데 응, 응. 응, 응. 뭐, 그런 건 상관없죠? 응. 그러면은, 이분이 그, 그 이성적인 면은 좀 어때요? 그 혹시 옆에 남자가 있는 걸로 좀 보이세요? 어떻게? 되게 보면은 남자 없이는 못살것 같은 사람. 아 그래요? 응.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난 여러 명이 보이지? <웃음> 한 명이 아니에요? 응응. 응. 그게 보여 확실하지 않아. 내 네, 봐봐 내가 이 사람이나 만약 애인이라 사겨 이게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삐고 그 내가 얘기할게 뭐야? 꽃향기를 뿜기고 다닌다 해야 되나? 아, 어, 어. 그런 가 많네요. 어 그런 느낌이야. 오. 조금 도화가 들었고 막 이렇게 화기가 들었어. 오. 근데 왜 남자들이 쳐다보질 않아? 그어그 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잠깐 스쳐가는 그런 뭐야 썸이라는 그거지. 이 여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쟁취해야 어. 되겠다. 이런 게안 들어와. 왜안 들어올까요? 이 사람 그냥 사주가 그래. 음, 아, 음. 사주가 어. 그렇다. 그리고 렇다그 사주가 그렇고 자기가 봐봐 생각해 봐봐 피디 남주도 생각해 봐봐 어떤 여자 대상이 있어. 근데 여자가 조금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이런 게 있어. 막 끼를 막 흘리고 다닌다지. 그러면 내 여자를 만들고 싶겠어? 음 그런 이치야. 그런 이치라고 보여. 아 그래요? 음. 그런 그런 식이에요? 응응. 음, 음. 되게 신기하네. 왜? 예. 예? 아니. 그냥 뭔가 TV에서 보는 모습은 잘 그런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응, 응, 응.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응, 응. 이성적인 면은 어떨까? 그냥 이 사람 이성관이 그래 응. 이성관이? 응, 이성관이 그렇고 막 씨를 이렇게 꽃한기를 풍기고 다녀야 되고 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어 음. 응. 그럼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응. 질문 해볼게요 응. 음 잠시만요 이분배우예요 배우? 김태리씨 아세요? 김태리 김태리씨 아 어, 뭐야 미스터 션샤인인가? 맞아요 그거도 하고 응. 많이 했어요 응. 이분 사실 초반에 데뷔하자마자 다 솔직히 지금까지 다잘 됐어요 응, 김태리씨가 응. 응. 작품을 뭐잘 고르는 것도 있나봐요 정말 응. 진짜 승승장구하고 응. 지금도 사실 잘나가요 응. 올해도 드라마 잘 됐어요 사실. 응, 응. 그래서 이제 앞으못 찍었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라고 음. TV에는 시청률이 10일이나 나왔어요 음, 음. 그 정도로 잘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마다 작품을 잘 고르나 봐요 음, 그래서 제가 일적으로 이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궁금해서 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음. 어디까지 좀 올라갈까요? 이런. 이미 거기서 내가 거기서 계속 간다고 음. 그러니까 시작이 물꼬를 잘 텄기 때문에 계속 갈것 같아 네네네. 되게 대참이 들었고 당참이 들었어 이분이 근데 인터뷰도 그렇고 음. 뭔가 인터뷰를 하다가 음. 막 공책에 막 이런 낙서를 했요왜 했는지 아무도 몰라 음, 음. 그냥 뭐 다른 생각하고 발언도 약간 음. 하면 굳이 해,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백치미 백치미 한점 <웃음>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 아 놀람 같지도 않은 거 어. 어, 이상하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음. 이제 저렇게 왜? 왜, 음, <웃음> 왜 저렇게 진지하지 못하나, 공식 <웃음> 그래서 석상에서. 사장님한테 몇 점은 거였어요 얘가 진짜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 자 자기도 모르그왜 이게 그거가 될 일인지 모른다니까? 아, 진짜요? 응. 그러면은. 털털한 건가? <웃음> 백지미가 좀 있어. 백지미요. 어, 어. 어. 털털한 것도 있고, 되게 조그맣고 얼굴도 되게 조그마한 것 같거든. 조그맣고, 참요리요리한데 이게 막 당참이 들었고 좀. 장군 같은 이런 게 뚝심이 있어. 응, 응. 그러면은 인성 같은 게뭐 나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응, 아니야, 인성이 나빠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 아, 근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 보는 모습이 너무 여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아했다, 막 이런 거지. 절대 그렇게 악의적이고 그런 게 없어. 응. 아 진짜요? 응. 아니 근데 그그 그 뭐지? 어떤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응. 2022년에 최악의 여배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와 상반되니까 그런 거 같아. 어, 응. 응. 상반되니까. 어, 만약에 진짜 털털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얘제또 시작이네. 그럴 건데. 그게 의외잖아. 어. 의외의 모습.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그게 잘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야. 응, 어. 응.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백취미를 보여줘. 응, 주... 원래 자기 모습이야, 그게. <웃음> 아, 그게 모습이다. 응. 응. <웃음>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응. 아까 뭐 많이 낸 꽃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응? 말씀하셨어요? 많이 낸꽃 향기를 풍기고 어, 다닌다. 어. 그러면은 왜 그러면 사귀는 남자가 만약에 있으면은 응. 잘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금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뭐비온주의 요렇게 보여? 김태리 씨요? 어어어 어. 어. 남자한테 그렇게 막 애틋함 이런 거 가진 애절함 이런 거 가진지가 오래됐다. 어 기상이 세고 나는 사랑보다 일뭐 이런 게좀 들었어. 음. 응. 인기가 그래도 많은데. 음 응. 그건 인기 인기 뿐이야 정말 인기 많은 게 얼마나 좋아. 응. 그러면 응.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응, 그러지. 인기 먹고 산다, 그러지. 어, 네. 그런 게 들었고, 지금 보면은, 한, 음, 37세? 38세? 이때쯤. 네.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아, 응, 응. 그런... 진지한 사이. 진지한 사랑이 응, 들어올, 응, 들어올 응. 수도 있다. 응. 응. 나는 TV를 잘안 봐서 모르는데, 요 스캔들도 다른 여배우의 치곤 좀 잔잔했다, 뭐 없었다, 뭐 뚜렷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응, 잘 모르겠는데. 응, 그런 거 같아. 뭐서 중반 이후에 응, 응, 응.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응, 말씀이죠. 응, 응. 그러면... 가까이는 안 보여. 아, 응, 그래? 좀더 지나야 돼. 그렇게 잘 되면 결혼까지도 할수 있겠죠. 꼬리를 응, 할수 있어.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가 조금 친구 같은 사람, 친근한 사람 이런 걸 좋아해. 어. 그런 쪽을 좀좋아는것 같아요 어. 설렘 방구 이런 거 조금 자기가 스스로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아, 어좀너 건... 낯뜨겁고 넘사시럽고 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조금 있어 올해 일적으로는 어떨까요? 23년도에는 일적으로는 어떨까요? 23년도에는 일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뭐가 하나 들어올 것 같아 무비 쪽으로, 영화 쪽으로 아, 어, 들어오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잘 돼요? 어잘될것 같아 오... 음. 상복은 좀 있어요 이번 상복 상복은 조금 모르겠다. 상복은 있긴 있는데 조금 상복이 좀 중간층에 걸쳤다 이래.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뭐뭐 주연 배우상, 그건 아니면 신인상 요렇게 이 중간에 그냥 무난한 상. 어, 요렇게 아, 보여. 너무 어. 잘 되지도, 응, 응. 안 되지도 않은, 뭐, 중간 응. 정도는 한다. 말씀. 근데 이번은 아니야. 토끼의 말 정도. 그때 연말 시상이나 뭐, 요런 거 있을 때, 네.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아, 응, 응. 그때 좀 기대해 보면 되겠네요. 응, 응. 그럼 이번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이게, 피디님 물어봐서 연작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상복이 있잖아? 그러면 그상자해서 이거 말, 잘해야 돼. 어, 말 잘해야 돼. <웃음> 정말이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 오.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오. 근데 좋은 거는 좋은 걸 묻어 가자. 오. 그래서 본인도 좀 캐치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요것도 캐치 하고 잘 준비를 해서 이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아그 아. 상을 받아도 응. 또뭐 이렇게요. 뭐, 이렇게. 어. 하다가 <웃음> 진짜 구설 한번 탈수 있어. 응. 아 진짜 그거만좀 응. 조심하면 응, 응. 앞으로 문제 없다. 응.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배우 누구 좋아하 나는 배우 별로 모르겠어.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응, 응. 없어요? 그냥 보면은 나는 그 작품을 보는 것 같아. 뭐, 뭐, 그 속의 뭐 캐릭터.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뭐야. 전송이! 전송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별에서 온 음. 별그대? 응, 별 그대. 어, 별 그대. 어. 김수현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수유 빵 터졌지? 김수현 자체는 모르겠는데 어, 그 들어간... 도민준 이 너무 멋있어 너무 응. 나는 항상 있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요즘에도 그거 뭐야 내가 전편에 봤던 경찰서 뭐삐용삐 그거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 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60분 보기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 아랑사또전? 와 진짜 재밌어 응. 아니, 저, 선생님, 귀신 또 친근하잖아 귀신 친근하잖아 <웃음> 나는 진짜 나는 구준표도 싫어하거든? 나는 걔를 싫어해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 근데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이 좋았어 응. 어, 알겠습니다 응. 요즘 드라마도 좀 보세요. 요즘에, 요즘 드라마? 요즘에 재벌집, 뭐 막내들 아 엄청 인기가 음,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알았죠. 네. 아. 별에서 온 그대 넘어졌요 You a r 그대. <웃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